끝내고 이제 스튜디오엠 산업을 하러 가는데요. 무대를 한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덥다. 날씨가 덥다. 오늘 오는 길에 수박 주스를 마시면서어요 맛있겠죠? 날가 많이 덥네요 편하면 들어줄게 오늘 컨디션이요? 오늘 컨디션이요? 일단 잠을 많이 자고 와서 오늘 컨디션 되게 좋고요 목이 좋아야 된, 되는, 되는데 다행히 목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도라지 배즙한 끼를 먹고 놀이를 잘 해야 될 텐데 한달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자리하죠. 그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여기는 제가 오랜만에 또 M 카운트다운 스튜디오 M이라고 스페셜 스테이지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불러주시는 거니까 잘 해보려고 준비하했어요 제가 사실 선곡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 선택이 된건 백현 선배님의 바래다 줄게라는 곡을 저희 밴드 세션 분들이랑 같이 편곡을 해서 불러버렸어요. 제일 고민을 한 거는 어떤 노래를 해야 잘 어울릴까? 특히 무대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기회가 없어서 무대랑 어울릴만한 곡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뭔가 따뜻하고 뭔가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바래다 줄게를 성공하게 됐어요 우선 제가 스탠딩 마이크를 쓸 거거든요 감미롭게 이런 눈빛으로 살짝 너블리 하면서도 살짝 아련한 느낌을 담은 듯한 느낌. 일단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요. 너무 떨리고요. 너무 긴장되고요. 잘하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혼자서 무대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불사질 열매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를 킬링하는 파트는 있는데 가냐 됐다 그냥 니 네. 여기가 조금 흥이 들었어 아시다시피 <웃음> 라이브를 해야 돼서 그냥 니만잘 네. 되면 오늘 집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 마지막 후렴구에 니네 모습 그때 딱 이제 자시분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부분이고 신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룩은요. 저는 이 안에 보동색 티셔츠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라서 러브라고 적어있어요 러브. 사랑스러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옷을 골라주셨어요, 선생님. 사진 구도가 마음에 들어요 어? 이거 보일려나? <목소리> 초조, 긴장, 약간의 설렘, 마지막으로 기대. 네, 오랜만에 무대 사전 녹화를 했는데 끝이 났고요.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 음, 기분 끝내줌. 기분 끝내줘. 내 남자 아니지만 조금만 지켜봐줘. 이렇게 미소. 우리 집으로 바래다 줄게. 어, 어, 어, 어, 어. 다른 예는 없어. 어, 어, 어, 어, 어. 자자아울리와 너. 한 번만 다시 한번더 이게 탕탕 탁탁탁이요. 탁. 어어 어. 어, 어. 음.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은 한강을 가려고 잠시 밖에 나왔는데 한강을 가기 전에 선크림을 사야겠다. 선크림은한개 사고 과자를 엄청 많이 샀네요 저는 이제 한강으로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한강을 가려고요 이따 봐요 헬로 한강 아 이렇게 줌 헬로 한강 나이스 nice 투미츄 오랜만이야 한강 완전 오랜만이에요 한강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캠핑을 하러 오셨네 오늘의 한강 공원 뷰 너무 보기 좋아요 커피 한잔을 봬요 강아지도 데리고 왔 너무 귀엽다 라면 에대 어, 아, 저쪽 GS, GS 얘기. 아, GS 라면을 팔아? <웃음> 안 팔아요? 그 라면, 그 끓여먹는 기계 거으셨 아, 아, 안 와, 어, 안 와보셨다고 했죠? 라면, <웃음> <웃음> 처음이야. 아, 저도 기억잘안 나는데. 한강에 라면을 안판는형도 판매... 있을까? <웃음> 끓여먹는 기계가 <기계까지> 있겠지. <웃음> 그죠. 근데 끓여서 앉을 자리가. 여기가 아무리 안 사주죠 이렇게 켜서 켜서 메뉴를 조금 고르고 다시 올게요 일단 언제 끓여드릴게요 맛있게 네 원래 음박지였입 그치 편집 달걀 풀어드려요? 어! 풀어요? 눈이 안 떠져요. <웃음> 눈이 안 떠져요. 형이 위치 선정을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세죠 진짜 세죠그러니 여기서 그죠? <웃음> 이게 반사돼가지고. <반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안나좀 돌려 먹어? 둘러싸지. 나도 돌려질 거. 대 u l t i 한강에 자주 오시나요? 한강... 오랜만에 왔죠.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한강 자체가 좋아서 너무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게 걸을까요, 이쪽으로. 산책도 이렇게 해서. 아, 예다 정리해서? 그럴까? 날씨가 좋아서.